<목소리> 아, 와, 카오톡 다으� p l 저한세번 연습했는데 100점 넘었어요 근데 아직 네, 떨리긴 떨려요 오늘 오후에 기능 시험을 봐야 돼고지더 열심히 한다고 하겠습니다 안팀 이겨라. 빠트. 어? 80. 80. 어. 어? <웃음> 저 거기 8 0 8 0 백팀 백. 아, 5 0점지면는요 어? 네, 저응원서 받아야 될것 같아요. 반대주는 끼. 백. 8 0또거시기들붙히면좀 분기 계산 저럴 때보다. 이거 한번 해야지. 아니나그그 제가 안돼이 이거 할 거는. 아, 이거는 나아해줄거 <웃음> 맛있는데? 시원하다 <웃음> 아, 그가다먹었다 음 아, 진짜 wg 이은이건 i l l 야 가까이 한번 모자태거 <웃음> 재미있 <laughs> 이제랑 둘짜리 손님 모셔야겠다 너 i t 너랑 하람이 걸린 거 아니야 그거? 오케이 오케이 아! 사기풍은 신고해야지 어깨 봐 이거 너무 많이 입는다 그치 오랜만에 입었어 엘리베이터 자져엘리베이 그때 꺼지지 않냐, 았 어제? 꺼지지 않나, 켰어? 문 닫고 피 아, 너뭐어 씨. 아, 왔어. 아, 나 멀어. 씨. 씨. 씨. 씨. 씨. 걔 삼독이 는데걔 맨날 바꾸더라. 와, 오, 오, 오. 아, 아, 또 나왔어. 그시다는그저요 자, 고을어 그다음 그다음 요